고객관리 폼을 열어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가입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txt 조회가 아래에 있는 가입일과 일치하는 내용만 보이도록 만들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벤트 탭에서 o 온클릭의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밑점 필터를 해주겠습니다. 는 쌍따옴표 가입일 는 쌍따옴표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는 반드시 앞뒤로 한 칸씩 띄워줘야 된다고 했죠. 이제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조회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끝내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txt 조회는 날짜 형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들이 고객 관리에서 왼쪽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면 레코드 원본이 고객입니다. 고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면 읽기 전용으로 열수 있죠? 예. 이제 가입비를 보시면 데이터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 테이블은 닫아주시고 txt 조회는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는 앞뒤로 따옴표를 줬어야 되는데 날짜 시간 형식은 앞뒤로 샵을 줘야 됩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 뒤에도 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샵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밑점 필터 온는 트루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없는 날짜면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는 날짜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터링돼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필터링됨이라고 뜨죠.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닫기 예를 해주겠습니다. 도서찾기 폼을 더블클릭해주시고 도서명을 적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먼저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xt 찾기와 도서명이 서로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벤트 탭에 온클릭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미점 레코드 소스 는 쌍따옴표 select 별을 적어주시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는 게 싫다라고 하면 하나씩 필드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도서코드 도서명 출판일자 대여 가격 대여일수 프 r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적어줘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찾기 폼을 클릭해 주시고 왼쪽 모서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도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프롬에서 도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도서는 왼쪽에 보시면 테이블 명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조건을 적을 거면 where를 쓸수 있죠. where 조건은 도서명이 일치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도서명는 쌍따옴표 and 연산자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제 이 찾기는 도서명과 일치하는 아이죠. 얘는 도서명을 적어야 되니까 글자죠. 그러니까 얘는 글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운표를 해주시고 뒤에 또 다운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 쌍다운표, 다운표, 따옴표, 쌍다운표를 해서 txt 찾기가 다운표에 묶여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폼보기 도서명을 도서 테이블에서 하나 확인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화라는게 있네요. 화를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적어주시고 화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그러면 화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생초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찾기를 하면 찾을 수가 없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이벤트 탭에 점점점을 클릭해서 는이라고 쓰지 않고 라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을 찍어주시면 이제 모든 글자를 포함하는 와일드 카드죠. 이 와일드 카드는 다옴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옴표 안에 와일드 카드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따옴표 안에 와일드 카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와일드 카드까지 포함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을 닫고 야생화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야생초네요. 찾기를 누르면 야생초가 나오고 화 누르시고 찾기 하시면 화가 나오죠. 야생초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야생만 적겠습니다. 찾기 검색되는 걸볼수 있죠 근데 요렇게는 솔직히 많이 안 쓰겠죠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필드명을 다 적는 게 아니라 별을 찍어서 그냥 편하게 쓰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씩 필드명을 일일이 적지 마시고 별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창을 닫고 실행해 보시면 결과가 완전히 똑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화를 써도 검색이 되고 야생을 적어도 검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예, 도서도 닫아 주겠습니다. 학생 정보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조회 학번에 학번을 적어주고 찾기를 누르면 상단에 동일한 학번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txt 조회를 적어주고 본문의 학번이 일치하는 것만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찾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이벤트 탭에 온클릭의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 확인 탭키를 눌러주시고 미점 레코드셋 클론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점 Find First를 적어주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학번이 일치하는 걸 찾기 때문에 학번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는 쌍따옴표 한칸 띄우시고 엔드 연산자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조회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이제 학번이 숫자면 이렇게만 적으면 끝이 나는 거죠. 한번 학번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왼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에 학번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가져온 거죠.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열 거기 때문에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학번을 보시면 짧은 텍스트라고 돼있죠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숫자만 적혀있어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디자인폭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짧은 텍스트였죠. 그러니까 글자니까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줘야 정확히 동작을 합니다. 일단 안 붙이고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밑점 북마크 는 밑점 레코드셋 클론점 북마크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시고 폼보기에서 학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학번을 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을 열어서 학번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 학번을 마우스 오른쪽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죠. 학번이 문자인데 쌍따옴표 없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디버그를 클릭해주시고 txt조회의 앞뒤로 따옴표로 묶어주겠습니다. 따옴표 한칸 띄우시고 엔드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따옴표, 따옴표 쌍따옴표를 해서 따옴표가 TXT 조회를 앞뒤로 묶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디버그 중단을 위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폼보기 찾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해당하는 학번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름이 일치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만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보기에 디자인 보기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벤트 탭에 점점점을 누르시고 학번 대신에 여기가 성명이죠. 성명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txt조회 이곳에 학생 이름을 적으면 성명과 일치하는 것만 보이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본보기 박세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죠. 박세진 적어주고 찾기를 누르면 박세진 학생을 찾습니다. 만약에 김호경 학생을 찾으면 김호경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찾기 누르면 김호경 학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고 싶은 필드명을 적어주시면 여기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성명은 학번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예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학생 테이블도 닫아주겠습니다. 봉사 내역 홈을 열어주시고 학번을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학번에 해당하는 자료값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학번을 클릭하시고 이벤트 탭에 온클릭의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txt 학번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프로시저죠. 탭키를 눌러주시고 제일 먼저 딤으로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딤한칸 띄우시고 변수명은 자유롭게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변수 c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지정하기 위해서 as를 적어 주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담을 수 있는 내용은 adodb의 레코드셋을 해주겠습니다. c라는 변수의 레코드셋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c는 아직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할수 있다 라고만 정의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set c는 new adodb.recordset 이러면 실제로 레코드 t 을 하나 만들어서 c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그러면 c는 실제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게 됩니다. C. 액티브 커넥션 는 커렌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커렌트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점 커넥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C 변수를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엔터 c 점 오픈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셀렉트 한칸 띄우시고 별을 적으시면 편하죠. 한칸 띄우시고 from 쿼리명이나 테이블명을 적어야 되죠. 지금 저희들은 봉사내역을 쓰고 있으니까 봉사내역의 데이터 탭의 레코드 원본을 보겠습니다. 봉사내역총합을 쓰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 봉사내역총합은 쿼리입니다. 그래서 쿼리명을 적어주겠습니다. 공사내역 종합을 적어주시고 한칸 띄우시고 조건은 where 다음에 적으시면 되죠. where 한칸 띄우시고 학번이 동일한 걸 찾는거죠. 학번은 앞에서 학번은 문자인 걸 알고 있죠. 따옴표 쌍따옴표 한칸 띄우시고 엔드 연산자 txt 컨트롤 스페이스 바 텍스트 학번하고 똑같으면 되는거죠. 얘가 바로 텍스트 학번이죠. 한칸 띄우시고 엔드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다운표를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txt 학번은 매번 바뀌죠. 본문에 있는 여러가지 학번 중에서 아무 학번을 딱 클릭하면 그 해당하는 학번이 txt 학번에 들어오고 봉사 내역 종합에 있는 모든 학번과 비교해서 같은 학번의 내용이 별을 통해서 c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C에 있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메세지 박스를 띄워 보겠습니다. msg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칸 띄우시고 C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C 느낌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 안에 있는 필드명을 쓸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슬래시를 넣을 거기 때문에 AND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슬래시 한칸 띄우시고 뒤에 또 내용을 붙일 겁니다. 이번에는 확과를 가져오겠습니다. C 느낌표 확과를 가져오시고 다시 뒤에 또 붙일 거죠. AND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슬래시 쌍따옴표 또 AND 연산자로 붙여줄 겁니다. C 느낌표 연락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적었기 때문에 엔터 쳐주시고 더 이상 C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픈으로 열어줬으면 반드시 C.close로 닫아줘야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폼보기 누르시고 학번을 클릭해 주시면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이름, 학과, 연락처가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278을 클릭해 주시면 정답인 법학과 연락처가 떴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창을 눌러주겠습니다. 예를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